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 for traveling. Thank you. 오락착합자다후 마지막 역인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곧도하합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도도록 건강관리에 유의니다기바랍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좌석 주변과 선다 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역은 서울역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수고습니다